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연말이다 신년이다 그리고 멀지 않는 설날까지 고맙고 따뜻하고 사랑하신는 분께 선물할 때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선물하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고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돈미코의 이베리코 선물세트입니다 이베리코는 세계 4대 진미라고도 불리고요 아시다시피 스페인의 돼지고기 품종으로 풀 도토리 곡물 사료를 먹여 키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 유명 셰프들도 최고의 식재료로 꼽히기도 한데요. 이 돈리코라는 브랜드는요, 스페인어로 가장 맛있는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돈리코에서는요, 야생 도토리를 먹여 키우고요. 그리고 한 마리당 무려 3천 평에 어? 목조지에서 방목을 해서 키운다고 해요. 그래서 풍우와 굴포화 지방산을 합류하고 있어서 맛도 좋고 영양도 좋다고 합니다.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베리코는 먹이에 따라서 뭐 베요타 아니면 세보데 캄포 그리고 아니면 세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데 이 베요타가 최고 등급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 주기 딱인 거죠. 어어 어. 지금 돈니코에서요이 이베리코 선물 세트를 파격 할인해서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게 감사한 분들을 좋을 것 같고 이제 연말에 모임이 많을 때 그때 다 같이 구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동생이 생일이라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거거든요? 먹기 전에 제가 한번 구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진짜 아름답죠? 와나 너무 행복해.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돈리코, 이베리코 돼지고기 얘는 총 500g씩 5팩 2 5 k g 되어있어요 꽃목살, 꽃목살, 황정살, 갈비살, 황제살까지 총 5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말 넉넉한 쌀 말씀드렸다시피 꽃목살, 황정살, 갈비살, 가, 황제살까지 가, 이베리코에 대표적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각각의 입질과 맛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 한해 한대잖아, 이때가 바로 기회지. 선물 드리기도 좋고, 네, 나 저도 쟁여두려고요. 음. 아시죠, 여러분? 이 꽃목살은요, 정말 소고기 같은 비주얼로 풍부한 육즙과 담백함이 일품이고요.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항정살이에요. 어. 저는 식감이 너무 좋아서 즐겨 먹거든요. 고소한 지방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항정살.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육향이 가득한 꽃갈비살 얘는 처음 먹어봐요 얘가 바로 황제살인데 진한 육향과 육즙 뭐 소고기 같은 비주얼에 꽃가특수부위라고 <목소리> 합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저는 이 이베르코를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하는데요 가족과 먹다 보면 맛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화로에다가 하나씩 한번 먹어보고 맛을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제 가족끼를 먹기 전에 가족끼를 먹다 보면 촬영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개인 하루에 한 점씩 구워 먹어서 여러분께 맛을 소개 해 드릴게요 어떤지 먹어봐야 할거 아니야 우선 제가 접시에 따로 조금씩 담아놨어요 얘가 꽃목살 황정살, 갈비살, 황제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요. 고기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목소리>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리. 아 진짜 너무 기대되는데요 우선은 가장 메인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한 부위죠. 꽃목살, 꽃목살부터 하나 먹어볼게요. 제가 우선 생고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와 마블링이 무슨 소고기 같잖아요 진짜, 진짜 좋아 보이죠? 그럼 한 번, 그럼 한 번. 꽃목살, 꽃목살. 육즙이 엄청나요. 거기다가 목살도 같게 되게 담백해요. 음 고기 너무 부드러워. 음. 바뼈 사이에 있는 갈비살. 그 살코기에 연한그 맛과 고기의 마블링의 그 맛이 가득할 거예요.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육즙에서 나오는 그 풍미가 장난 아니에요. 음...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항정살. 와, 항정살에 이 항정살, 항정살. 음, 이 아삭한 식감과 지방의 풍범한 맛. 음. 나 항정살 좋아하는데 방금 저때 먹었던 갈비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다음은 처음 먹어봐요. 황제살, 황제살. 와 특수부위라고 하는데요 이베리코 부위에서도 되게 소량만 나온다고 합니다 탄력성이 되게 높고 그래가지고 쫄깃하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진짜 탄력성이 너무 좋고 치아가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쫄깃쫄깃하고 와 제가 고기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소금도 안 찍어 먹거든요 그래도 너무 맛있어 어. 소금 찍어 먹을 필요 없어요 고기에서 나오는 그 육향과 육즙이 와 한대 입에서 어울려져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먹어봤던 그 돼지고기랑 맛이 다를 것 같아요 황제살 너무 맛있네 자, 저 진짜 황정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황제살, 갈비살, 황정살 호목살 소리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식감도 너무 죽이고 아까 누나 이거 동영상 찍는데 배에서 어. 요리고 치더라고 내가 이베이코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 너 이베리코 좋아해? 어 진짜 좋아해 여기다가 그 저거 뭐야 와사비 싸먹는거야나 생일 선물을 대단한 거 했네 그치?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네. 오 맛있다 <웃음> <웃음>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돼지 잡내 하나도 안나 이베르코를 좋아하는 동생이 얘기하기를 고추냉이랑 이베르코랑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추냉이 소스 응? 음. 탁 찍어서 맛있겠다. 이베르코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네요 어, 엄마도 좋아하시고 아빠도 좋아하고 동생은 이베리코 원래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와오 진짜 너무 맛있어 고기 색깔부터가 달라 야가족들리 너무 좋아하고 잘 먹으니까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네 기분이 진짜 맛있네난 이거 니까 진짜 와 맛있어 맛있맛 응. 그래, 아, 진짜. 음. 진짜 맛있다 진짜. 왜 진짜 맛있어? 아, 해마 먹었던 거고 진짜 잘못 사다놔도 이거 먹어도 되겠어? 그래 이거 지금 할인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냉동해뒀다가 냉동해뒀다가 하나씩 먹어도 될것 같아. 이거를 안 먹어봐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 배로가 진짜 맛있긴 하다. 아, 내 먹고 또그랬기 네, 오늘은 제가 이. 돈니코의 이베리코 선물 세트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게 무려 2.5kg이잖아요. 저는 양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정말 넉넉하더라고요. 저희 가족 4명에서 4명에서 먹었는데도요, 양이 남았어. 그 정도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다, 신년이다, 설날이다, 모임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이 이베리코 선물 세트 가져가시면은 정말 센스있다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왜냐고요? 이베리코가 세계 4대 진미가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구워드시면서 이렇게 덕담 나누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해그 새로운 연을 바라볼 때 정말 정말 정, 괜찮은 아이템 같습니다. 거기다 선물 세트로 너무 숨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송되다 보니까 고급집 고급지게 배송되다 보니까 정말 최고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베르 중에서도 최상급, 배우타잖아. 선물로 주게 딱이지 이게 그냥 어? 그냥 제 가격에 사면은 아깝잖아요 지금 할인할 때 쟁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냉동실에 뒀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해동해서 구워 드시면 되니까 요 기간 할인하는 기간 놓치면은 후회할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래서 이번에 쟁여드려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